자 이번 수원 영통에서 프루지오가 분양을 하는데요. 네, 네. 자 옵션이 또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와 보는 분양 옵션은 어떨까요? 뉴빌투비 남기호 대표님과 함께 수원 영통에 분양하는 프루지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 비약장은 사진 요새 이제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아, 네. 뭐, 확장으로 그냥 어, 바로. 확장으로 바로 네, 네. 이기하면될것 같고. 일단은 포베이 어, 네. 아, 여기 가 빈땅이 짓는 곳이에요. 빈땅이 청해버린 네. 거예요? 예. 네. 음. 정비구역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포베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맞통풍 음. 되고요. 펜트리가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펜트리가 아, 크네요 대신에 알파룸이 어, 없다. 아리요 예. 아, 네. 아 드레스룸 엄청 크게 되어 있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네. 좀 특이해요. 음. 옵션으로 해놨는데 음.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발코니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음. 음. 그러니까 그 그런 전체, 전체 확장을 해놓고, 예. 우리가 이제 안방에 보면 일반적으로 발품 비약장을 하는데, 그것조차 선택할 수 있게끔. 맞 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 거실 주방이 엄청 이렇게 음. 크다. 음. 통으로 이렇게 좀 라인 음, 어느 정도 좀, 맞췄다. 이런 예, 예. 음.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예, 평면은. 예. 그 전체적으로 평면은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 예. 아, 예, 예. 음.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옵션이 꼼꼼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1, 2, 3, 4, 5, 6, 7, 8 되어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옆에는 이제 간이로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밑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그렇죠. 되어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음. 네, 어떤 옵션을 추천하실 건지 음. 기준은 지금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선택하면 불편하실 것, 음. 그리고 심미적인 것보다는 기능성이 우선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 네. 아. 이야기를 하기도 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예 아, 예. 좀 연습을 좀 했어요. 아, 예. 제가 어. 할게 없네요. 아예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예 제가 먼저 <웃음>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 자 중문 이제 설치하시고요. 안녕. <웃음> 자 빨리빨리 빨리, 어. 자. 자 일단은 보니까 일단 중문한 중문은 중문 일단 무조건 해야 되겠죠. 네. 중문 일단 그냥 음. 하시면 돼요. 네. 어 그냥 하시면 되고 고민하지 말고. 네. 그 네. 여기에서 만약 중문 왜 해야 되냐 테클 걸지 테클을 걸지 뭐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표님께서 네. 이제 영상을 네. 네. 만드셨죠. 아. 네. 분야 이번에 인크 걸었습니다 아그렇나요네 아,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도 걸어서 묶여요 왜 많이 씹혀자 <심폈>. 아. <웃음> 그리고 네. 현관 거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강마루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타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타일로 변경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전체 비용 좀 보고 음. 아 나는 타일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장단점이 있어요 자극적 부분도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차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여름에 시원하겠죠. 네. 열전도율은 좋으나 네. 타일 자체가 또 열을 빨리 음.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타일 깔게 되면 어 슬리퍼 문화를 아. 하셔야 된다. 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맞니 저게 맞니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음. 왜그러냐면 저는 간마루도 에 살아보고 온목 마루도 에 살아보고 타일레도 살아보고 대리석에다 살아봤어요. 네네 이사를 많이 했단 얘기예요. <웃음> 근데 다장단점이있기 때문에 네. 누가 맞다 틀려 내리는 의미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현관 수납 특화인데 네.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현관을 잠깐 보면요 네. 현관이 지금 요렇게 돼있잖아요 요렇게 네네. 현관이 지금 요렇게 돼있는데 자 그렇지. 여기 이, 이 부분인데요 네 요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3번에 보면 이런거죠 이런거 기존에는 미설치 기존에 미설치 아좀 설치 좀 해주지 설치를안해준데아 장이 아예 없나 아예 없는거요 아 이거 네. 그런... <웃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클린존 수납자하고 현관 팬틀이 돼있는게 요거잖아요 네 욕이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클린존 수납장하고 의료관리일반인뭐알 수가 없어 음,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알아 이에뭐 지금 인멸이 3D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건설사에서 자기네들 편의로 일하지 말고 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고 고급형의 뭐, 일반이뭔지를 보여줘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상세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다 텍처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하고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더, 오히려 더 모르죠 거기는 음. 그렇대요. 알수 있어요? <웃음> 개선을 하면 개선을. 그러니까 돈 쓰는 거니까. <웃음> 그럼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줘야 저희가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할수 있겠죠. 네. 전화를 하지 않아도. 어,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누가 씁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비워주면 아, 이게 비워지는 거군요. 비워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는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일반인데 그렇죠. 그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옵션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2번이 옵션인가요? 옵션인 거지 오. 주방 특화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디귿자리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어, 잘, 무상, 이, 무상, 잘 이해가 안돼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이, 아, 2, 2번, 2번 3번은 유상 옵션이네 아, 1번만 무상 그럼 4번은? 3번, 한 4번도... 한 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1번만 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만 무상이라고 해야지. 에, 에. 이런 것들도 음. 이상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본단 말이야 2번, 3번만 유상이라고 하면 어, 2번하고 3번만 유상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은 그럼 4번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 말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에. 무상에 대한 거와 유상에 대한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쓰던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아까 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현관 중문도 마찬가지인데, 네. 얘는 무상, 얘는 유상. 그렇죠. 얘, 지금 현재 여기 강마루 얘는 무상, 얘는 유상.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상이 너무 많아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꼼수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꼼수인 것 같아. 지금 여기서도 방금 이야기 했듯이 네. 얘가 무상, 얘가 유상인 건지. 그렇죠. 뭐 글자가 없잖아요 글자가 그쵸? 얘도 지금 보면 여기 무상 얘 유상이잖아요 파유상이지. 유상인데 네. 여기서는 고급된 업그레이드 유상 일반 유상 그러네. 에이 진짜 왜 이러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도 보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 유상과 무상도 헷갈리고 음. 그리고 평면만 나왔으니까 인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반적인 뭐고 고급형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최근에 본것 중에서는 하나 말고는 그렇죠. 약간의 저희가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네. 경우는 인면까지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리고 대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D상에서 그래도 구현해서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런 아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알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거 다 옵션이 유상 옵션이네 2번 3번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거 무상 이게 다 유상 어... 무상 다 유상인거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이제 침실 1, 1이 이제 안방이 안방 네. 안방에 들어가는게 요쪽에가 뭐 슬라이딩장 어, 들어가는거 슬라이딩장이고 음. 여기는 이제 비약장 발코니가 들어가요 아, 말은 그렇구나. 이제 그린라이프 테라스 선택이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여 확인하면 비확장 발코니에요 아그렇 그렇죠.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적인 안방 발코니, 발코니 그리고 예. 이제 여기가 발코니가 비확장되면서 여기가 이제 예, 줄, 줄어드는 안쪽.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오, 전체가 다 확장이 되더라도 안방은 비확장을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거조차도 확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가장 좋은데 네. 여기서 퀘스천이 뭐냐면 그러면 원래 발코니를 비확장에서확장으로 하는데 돈을 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또 받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도 드는 거지 확장의 재해석이죠. 어, 확장의 재해석이 네. 재해석을 한걸 다시 해석한 거지. 원래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돈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확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돈을 받는 건가요? 돈을 받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죠. 음. 자, 이제 유상 옵션 항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공고를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공고를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고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공고를 보니까 84A는 없어요. 어, 84A는 더 없어. 84A는 4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음, 그린 라이프 테라스를 선택과 미선택을 했을 때 예. 이게 지금 보면 84가 84a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없는 것 같네 지금 이거 예. b하고 d밖에 없잖아요 b하고 d인데 그거는 그린 테라스도 선택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묶여있어요 슬라이딩 장이랑 묶여있잖아요 지금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묶여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묶여, 이게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기도 쉬워야 되지만 금액을 확인하기 이전에 아이템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구조로 보면, 뭐, A 타입도 우리가 지금 뭐 잘못 봐서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박 대표님 이야기 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린라이프 테라스 선택하고 부바이트안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것도 아예 없어요. 그니까 러 선택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력이 부족한 걸로? 아. <웃음> 나이트 <이쪽> 20년 넘었는데, 시속밥 <웃음> 20년 넘었는데, 이해력이 부족한 걸로 아, 하시죠. 근데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네. 아, 아, 대표님 이해력이 부족하신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세요? 자, 넘어가시죠. 에휴. 대표님이 부족하신 걸로. 저는 괜찮고. 그래? 네. <웃음> 하여튼 좀 애, 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예, 예.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네. 나머지 침실 붙박이장도 그렇고, 네. 그린 테라스라고, 그린라이프 테라스라고 이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뭐 7번 항목에, 이게 보면 6번 항목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네. 우선은. 8번은 또 따로 뺐어요 모르겠어요 2번에또 유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타입별로 좀 다르겠죠 타입별로 타입별로 좀 다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 이게 또모하다 예, 모하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네. 뭐좀 살펴봤잖아요 봤죠 네.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설사들 많이 이제 분양상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번 편처럼 약간 조금 이해 안 되는 음. 그런 좀 드물다 음. 드물었다 네. 저희가 부족한 걸로 내가 말고 다친다. <웃음> 난 내가 부족하다 생각 안하고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었어요. 자 유상옵션이 선택에 고민이었던 분들, 이 더, 영상이... 더 고민 될까? 보고 난테더더 헷갈려. 뭐 어쩌라고? <웃음>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막상 당첨되시고 선택하실 때는 그때 하시 네, 그리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또 네, 상담해주겠죠. 그때 이제 네. 머리 지나는 거는 대우다. 네, 뭐 그러겠죠. 대우가 지나는 거예요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모델하우스 투어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유빌드 p 남기억 대표님과 또 함께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